아, 그렇구나. 여기 지금, 우리 청도군 헬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헬기들은 여기서 지금 물을 다 뜨고 있네요. 아이고 우리 수박 헬기들 여기서 다. 얘기하고계시든요서여기고 우리 미미 HL 후기미미또소방헬기입니다소방헬기 맞나요? 산림치 헬기가 저는 이렇게 구분이 안되네 아까 제가 그 까맣게 불타고 뭐야 까만 채가 지금 얼마나 많이 다졌으면 아, 민간 세력, 민간 세력 연기가 지금 얼마나 맨날 매치를 지금 다녔는지 헬기에 맨날 매치 다녀서 지금 우리 물드는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드는 소방, 고수가 이렇게 생겨 가지고.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울진방송입니다. 예, 울진방송입니다. 예. 울진 예, 집어봤습니다. 아니 여기가 왜 이렇게 까맣습니까? 여기는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다녀가지고 그, 그 매연 계서 그, 그, 지금 쉬는 시간이 없이 지금 다니다 보니까 이런거죠? 우리 소속은 그러면은 소방 우리 쪽입니까? 우리 소속은? 우리는 살림 산림 쪽입니까? 민간 민간 쪽으로? 예. 아 예. 민간 지어로운 세력입니다. 야 이거 정말 쉬지도 못하니까 계속 그냥 이래서 저는 이게, 아까, 밑에 저, 지오에서 보니까, 까매가지고, 하도 많이 다녀서 연기에 끌어졌나, 이랬더니, 우리 여기에 엔진에 끌어, 너무 많이 지지를 못해서, 아유, 고생 많습니다. 에이고. 이게, 예. 지지를 못해서, 여기가 그러니까 새까맣겠죠, 아 민간입니다, 민간. 도 지금 지오 세력이 와있거든요, 민간에서도. <웃음> 우리 민간 세력들도 와있고. <웃음> 물뜨는 데가 우리 청도도 와 있네. 청도, 청도도 와 있고, 청도군가 우리 군의 청도군의 헬기네. 이거는 우리 댐이 가깝게 있어서 우리도 <웃음> 다 <웃음> <웃음> 청구 헬기